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올해는 상당히 늦게 제가 뜸을 들였다가 드디어 녹화 시점은 2021년 10월 21일 오후 늦게 지금 녹화를 시작을 했고요. 현재 녹화를 하고 있는 영상은 2022년에 들어오는 이민년에 대한 간목일간 일주별 이제 영상이 되겠습니다. 원래 전년도라던가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반기 그것도 3월 아무리 늦어도 여름에 이렇게 올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는 많은 피드백들을 종합해서 너무 일찍 올린다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그 의견을 감소를 시키고자 10월 하반기에 녹화를 해서 올리게 되었어요. 어, 필요 없는 말들은 상당히 많이 빼려고 노력을 했고요. 우선은 간목일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가볼병적 무기격신 임계 중에서 첫 번째 글자이고 본인의 일간 중심으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세요. 즉 태어난 날짜 바로 위에 있는 본인의 사조의 중심 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간목일간의 이해를 돕고자 동그라미를 먼저 그릴 텐데요. 이게 보시면 2022년도에 들어오는 이 해가 바로 이민 년입니다 처음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고 60년마다 사주는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1902년에도 왔었고요이 똑같은 글자가 그리고 1962년도에도 왔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2022년도에도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60년씩 돌아다니고 또 180년의 한 주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쨌든 180년을 사는 분들은 거의 드무니까 우선은 60년 주기만 보도록 하죠. 2 0 2 2년도에이 간목일간 분들께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이민 자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식신을 두고 있고 식신을 깔고 있고 병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라 아무래도 학문적인 부분 또 버리고자 하는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 상당히 더 올라오는 해가 되겠습니다. 모든 일관들에게. 그런데 간목일관에는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 여기 이 동그라미를 참고를 하셔서 보실 때 천간에 들어온 이 임수라는 것은 바로, 바로 이겨울에 글자로서 편인의 육신관계가 되죠. 이 편인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거냐면 공부, 우리가 생활때 공부 또는 가정을 뜻하기도 하고요. 어, 상사나 선배 등의 윗사람의 관심이라든가애정이라든가 이런 사랑 관심의 척도 나를 도와주는 정도를 또 이야기도 하고, 하기도 고하 하고 또는 어머니를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또 여기 있는 호랑이 글자 이 이민의 인이라고 하는 요 글자는 바로 감목의 한 집안 식구 비견이라고 합니다 환경으로는 걸룩지 환경이라고 하죠 이 걸럭지 환경 속에 이제 병화라고 하는 식신을 또 품고 있어요. 즉 먹고 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간목분들에게는 취직 소식이 들려오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2022년도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 걸럭지 환경의 영향 때문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해가 되기 때문에 다수화는 상당히 잘 지낼 수 있어요 겉으로 그런데 소수화는 다 보니 충돌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중도를 할수 있어요. 간목을 어쨌든 임수의 이 영향을 가지고 올바르게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길 갈 거긴 하겠지만 이 호랑이의 영향 때문에 결국은 방향 자체가 임묘진으로 목의 기운이 거세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약한 간목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힘을 도와주는 쪽으로 갈 것이지만 목화가 강한 뜨겁고 양의 기질이 굉장히 강한 감목들에게는 경쟁자가 좀더 많이 들어와서 또 가지고 있는 금전이라든가 자산이 마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묘진뿐만이 아니라 이 2022년도 한해 동안 인, 오, 술, 화의 운동 즉 식상의 운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동그라미 그린 부분을 보면 화가 여기 위치해 있잖아요. 이게 식상자리예요 식상이라는 것은 일을 벌린다는 뜻이에요. 일을 뭔가 바쁘게 막 버린다는 뜻인데 그게 양력으로는요 이 2022년도 중에서 6월달에 병월이라고 하는 어 그쵸 한번 볼까요? 병월이 맞는지 2022년도 어 맞네요 병호월 이 병호월 만세력 책자를 참고를 했고 병호월이 왔을 때도 인호술 운동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민연이 와서 이렇게 병호월이 오면은 지지로 보았을 때는 인호술의 인호운동을 한다는 거죠 인호화의 기운을 불러와요 굉장히 바쁠 수가 있고 또 동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업자를 챙기지 못하면 계속 뭔가 에너지를 쓸어 다니고 돈을 엄청 쓸수 있는 해란 말이에요 돌아다닐 수가 있고 뭔가 이제 버리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한 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먹고 사는 일이 생길 것이고, 또 윗사람이 이렇게 딱 신경쓰고 들여다 본단 말이죠, 올해. 또이 호랑이 글자 이 비견 자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운의 기복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해라고 볼 수가 있고, 어, 단순한 일하시는 분들, 아주 반복적인 일하시는 분들, 공직에 계신 분이시라던가 단순하게 어떤 아이들 가르치는 일, 또 강의를 하시는 일 이렇게 단순한 그런 환경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변 사람들과의 그 다사다난한 부딪히는 일들, 신경을 긁는 일들, 갈등을 겪는 일들 아좀 다니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갈등을 할수 있는 이런 인간적인 갈등 요소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해예요 그리고, 신약, 신강으로도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간목도, 이제, 자부터, 어, 인, 진, 또, 오, 신, 술, 이렇게 여섯 가지 일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간목이라고 했을 때는, 신약한 간목이 있고, 신강한 간목이 있어요. 이건 이제, 계절적으로 작년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신왕, 신강 같은 경우는, 아, 이제, 운세는 신앙이라 신강 쪽으로 나는 봤는데, 이상하게 반대로 신약한 경우가 제 운세인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고정으로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고정시키지 마세요. 이거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본인의 대운에서요, 신약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특정 대운을 지나고 있는데, 신강한 거랑 마찬가지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것은 이제 사주 별로 다 달라요. 지지별로 대운에 들어오는 글자랑 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충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계단사이 신강해지는 거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거의 10년 동안 대운이 10년 동안 이야 그런다면 거의 8년 동안은 그 대운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 신강을 고정으로 두고 아 나는 원곡에서 신약하니까 끝까지 신약한 거야. 나는 무조건 신약으로 봐야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신약 신강에 대해서 다 고정해서 들어오시니까 운세 보실 때도 그래서 단답하기가 참 애매해요 운세 방송할 때 어쨌든 이제 단식으로도 말씀을 드리자면 신약한 감옥 분들에게는 친구나 윗사람들의 도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이민년의 목기운 자체가 2 0 2 2 년도 운기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주변에서의 서포트, 도와주는 것들, 양보라든가, 배려라든가,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이나, 그, 목을 도와주는 수 기운들이 강한 상황이에요. 나머지는 신약이고, 이걸 이 신강이라 그래요. 수나, 목 기운이 강한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건강이라든가 또, 인간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건강에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혈압이에요. 고혈압, 이걸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이나 또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혈압 쪽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음 특히 이번, 자 이걸 조금 지울게요. 칠판이 좁으니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재와 관을 볼때 여기 재가 바로 토죠. 이간목일관 입장에서는 재 중에서 편재라고 하는 이 무토가 올해 이 이민년을 만났을 때 이게 장생지에 놓여요. 이 무토라고 하는 편재를 무기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식신이에요. 식신은 여기 이 자리 불의 자리죠. 그 중에서도 병화 이 병화가 음, 한자가 조금 병화가 이 이민년의 똑같은 환경지에서는 역시 장생제도예요즉 식신과 편제가 장생지에 놓이는 해란 말이죠. 간목일간 입장에서 그러면 계속 어떤 아가씨를 내가 이제 남자 입장에서 내가 아가씨를 결혼을 하고 싶고 또내 사람으로 이제 두고 싶었는데 연애 결과가 좋지 않다거나 혹은 결혼을 이미 하신 남자 분이신데 부인과의 관계가 부인과의 건강도 이제 하락할 수 있겠지만 부인과의 관계가 이제 별거라던가 어떤 이혼 직전 수순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이 잘안 들리고 그 특히 사업 하시는 분들 투자 개념에서 한번 해보자 어 아, 이거는 반드시 대박이 날 거야라고 한번 해보겠다는 어떤 정말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거는 정말 될거 같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자신의 어떤 직관만으로 일을 벌일 수가 있는 해예요. 그래서 올해는 되도록이면 뭐 상반기 하반기 대중 없어요. 그냥 수시로 내가 막 어떤 투자를 하군다거나 아니면 누가 이제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거기 막 따라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진정하시고 또 굉장히 여러 번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특히 양력 6월달을 조심하셔야 돼요. 일을 버리고 돌아다니고 돈을 많이 쓸수 있다는 거죠. 음, 이런 것들을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자식 때문에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고 자 그러면 음. 첫 번째 일주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갑자일주 파트입니다 오늘 제가 타임랜을 달아두긴 할 거예요 자 갑자 시작합니다 갑자일주 입장에서 이민년을 만났을 때 지금 보면 갑자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뒀고 흰 글씨로 쓸게요 바탕을 검은색으로 뒀기 때문에 자, 여기 왼쪽에 내가 이렇게 갑자일주인데 이민년이 왔어요. 그러면 역시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거니까 천관으로는 편인이 왔고 이렇게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감목일간 입장에서는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 건데 갑자라고 하는 이 기둥 자체는 정인을 깔고 있고 목욕지 환경을 이렇게 원래 두고 있었죠. 일단 본인이볼때 자수가 호랑이를 만난 셈이 돼요. 그리고 갑자라고 하는 이 일주를 가진 분들은 물론 일주만으로 사주를 보시면 절대 안됩니다. 월주 중심으로 보셔, 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사주를 전체를 다 보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은 다 봐야 돼요. 결국은 다보셔야 되는데 우선 어 굉장히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일주예요. 저 일주만 말씀드리자면 또 굉장히 또 자수를 깔고 있는 만큼 생각도 많고 어떤 사건, 사고나 고난에 굉장히 강한 분들이세요. 약한 분들 절대 아니시고, 성격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기다 아니다, 이게 확실하고, 그냥 이제 자신감으로 이제 충만해 계신 분들이신데, 이분들 지장간을 지금 보시면, 임수와 개수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편인, 정인 다 있어요. 그리고 이 호랑이 속에 보면은, 무토가 있고, 병화가 있고, 이제 식신으로, 그리고 간목이 있단 말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병이 미 서로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부딪히고 자수가 어쨌든 입목을 만났기 때문에 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자축인으로 가기,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따뜻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이제 자축인을 시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시간으로 어두워진 깜깜한 밤이에요. 밤에서. 만난 게 뭐예요? 호랑이 인이니까 동이 트는 새벽 한 4시쯤이죠 그러니까 밤에서 새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나예요 내 기둥이 밤이고 근데 이 호랑이 운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캄캄해져 있다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음이었다고 한다면 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뭐 어떤 육신관계를 가지고 뭐 부인이 어떻고 이렇게 맞추시는 거는 그동안의 운세방송으로도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2년도 방송부터는 조금 더 넓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음, 사주 구조 중에서 어찌 됐던이 갑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호랑이를 만났다는 것은 원활하게 자에서 인으로 흘러가는 상황이고 어, 수생목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꿈틀꿈틀한다는 거죠. 그런데 들어온 목의 운이 이 술을 설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나잖아요. 중심이 나아요. 운이 들어온 걸 따뜻한 거니까 따뜻한 게 차가운 곳을 녹여서 이렇게 사르르 르 녹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새벽이 찾아온 거고, 아직 춥기는 하지만. 그래서 좋은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인데, 단이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단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지만, 나빠지는 게 어떤 거냐면, 주로 사주 구조가 어떤 특정 사주를 거론하기좀 위험해서 제가 한번 그냥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주 구조가 이렇게 원숭이 글자가 두 개가 뭐 방향은 상관없어요 순서도 상관없고 이렇게 이번에 일주로 두지 않고 자를 뒤로 뒀어요 이렇게 신신자 혹은 자신신 아니면 뭐 신자신 이런 식으로 금과 수가 전부 이렇게 통일돼 있는 사주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오는 것처럼 이민년에 세운이 왔어요. 1년짜리가 그렇게 되면은 호랑이가 이렇게 인신충을 해요. 인신충을 하기 때문에 금과 수로 이렇게 쭉 청하게 가고 있는 상황을 호랑이 이 봄의 웅동이 와서 쿵 해서 충돌을 시켜서 자수 하나만 남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인신충에서 힘들어질 수가 있고 이거 외에는 거의 녹는 방향이니까 우리 주역으로 얘기하자면 이 제가 제잘 아는 주역 있잖아요. 주사위 굴렸을 때음 녹아내리는 괴가 있어요. 일이 손쉽게 풀리고 또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려움이 해결되는 괴가 있어요. 그런 괴의 뜻처럼 갑잘주 자체는 이민년이 왔을 때 커다란 목의 운동으로 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을 끌어들여서 목기운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청간에서 그 운동하는 것 자체가 신축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화가 와가지고 이제 이 임수의 기운을 만들어내고 축축한 태음의 해라고 했었던 기억을 네. 해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민년이 오게 되면은 어쨌든 청간에서도 노는 글자 자체가 목의 운동을 하게 되고 지지에서도 호랑이이기 때문에 청간지지 모두가 목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따뜻한 난로의 기운이 모두 막 용소숨을 쳐요. 그래서 갑자일주에게는 이런 아래에 해당하는 금수로 이렇게 종하는 사주가 아닌 이상 특히 원숭이 글자, 경금을 품고 있는 원숭이 글자를 어, 양옆으로 품고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이 좋은 흐름으로 가실 거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셨던 갑자일주 분들도 좋은 방향으로 가실 거라는 겁니다. 특히 어떤 문서운이라든가 윗사람들의 보살핌으로 관심으로 인해서 손쉽게 내가 어떤 일자리를 획득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좋은 환경으로 좋은 회사로 또 스카우트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갑자일주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일주죠. 갑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갑인 시작! <웃음> 이렇게 손뼉 치면은 어, 타임라인하고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한번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지금 보시면 가빈이라고 제가 지금 쳐놨잖아요. 위, 아래 글자가 모두 지금 똑같아요. 이걸 저희가 비견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적을게요. 가빈. 네, 지금 저희가 이민연이라고 하는 호랑이를 깔고 있는데 호랑이를 만난 셈이죠 역시 목에 운이 들어온 상황인데 이 가빈이라고 하는 기둥을 갖고 계신 분들을 또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뿌리를 아주 탄탄하게 내리고 있는 기둥이거든요 비견이 내 일지에 이렇게 땅에 깔려 있고 이 환경 자체가 걸룩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환경이 어떤 게 들어왔습니까 전체적으로 모공동을 하고 있지만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역시 걸룩주 환경이죠. 이렇게 호랑이에 호랑이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목표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세요. 이 가빈이라는 기둥 자체가 원래 이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야망이라고 하죠. 아, 무조건 승진하고 말 거야. 무조건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야망이 아주 크고 또한번 결심하면 확 밀어붙인다는 거죠. 이 일주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조직에 계시면은 아주 호랑이 기운이 뿜뿜하는 좀 무시무시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고저가 굉장히 좀 깊어요. 잘될 때는 확잘 되고 안될 때는 좀안 되는. 그래서 화끈해요 성격 자체가. 물론 다른 글자도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깔고 있는 글자들도 똑같잖아요. 예, 모토, 병화, 감목 여기도 똑같아요. 모토, 병화, 감목 그러니까 식신과 비견을 깔고 있는 상황이죠. 목기운이 더 왕성해지겠죠. 이분들이 호랑이에 호랑이를 깔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삼합, 뭐 신자진 그다음에 인호술 이런 인호술처럼 삼합 기능하고 거의 똑같은 시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더군다나 사주 원곡에 이 호랑이 글자 말고 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앞뒤로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은 숨어 있긴 한데요. 이 숨어 있는 곳조차 인의 합으로 흡수를 해버리게 되는 해에서 인으로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없어도 마찬가지. 있으면 더 그걸 더 강해지게, 더 강한 힘을 받는 거죠. 올해. 그래서 뿌리를 더 내릴 수가 있고. 또 윗분들의 사랑을 더 독차지할 수가 있고 더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어, 이번 연초보다는 하반기 2022년도 11월쯤일 거예요. 양력 11월 이 양력 11월쯤 가면 이제 해월이 들어오거든요. 이때 더 강해져요. 이 인의 기운이 더 강해져서 음. 더 강해진다는 것은 목이 엄청 많은 분들은 좀 힘드시기가 있죠. 하지만 그 외적인 그냥 일반적인 가빈 일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찌됐든 보이지 않는 이 해수의 이 편인의 영향을 더 받아서 윗사람들, 상사, 선배, 그 업계에서의 윗사람들, 내 부모 또는 문서 또는 학업 성취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갈목할 만한. 등장을 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갑진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음, 자, 갑진 시작합니다. 갑진도 우선은 껍데기 자체는 편지를 깔고 있죠. 그리고 시변성 환경주로는 쇠지를 깔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속에 든 글자를 보시면. 을개무 인성의 고지를 갖고 있어요. 이 값진 기둥 자체도 또 만만한 그 기둥이 아닌데 역학이나 이런 사주 명리 이걸 역학이라고 그러죠. 어, 점치는 학문을 포함해서 모든 운명학 철학 역학 어, 별자리 타로 이런, 이제, 종교와 관련된 철학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분들이세요. 갑진일주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에 이민연이라고 하는 이 기둥을 만나서 이건 또 편인의 비견의 저 걸록지 환경을 만나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진이 인을 만난 거죠. 내가 깔고 있는 편제가 이렇게 비견을 만난 셈이에요. 남자분들은 아직 결혼을 하셨던 결혼을 하지 않던 본인의 짝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번 2022년도의 운이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 자체가 목기가 강해지는 해가 들어오면서 현재이 진토의 육친이 묘를 끌고 와서 아니면 묘가 없어도 뭐 묘가 있으나 없으나 어쨌든 목기운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목생활을 잘하려고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 편제에 해당하는 육친이이 자리를 이탈하는 일이 생겨요. 그 얘기가 방금 그 얘기거든요. 남자분 입장에서는 편제가 바로 부인이나 여자친구가 되죠. 내짝이 되죠. 혹은 재물도 돼요. 여자나 금전 이분분 이 분들이 이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식상운동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목생활을 통해서. 목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비겁, 경겁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경겁화 작용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먹으려고 밥그릇 하나에 모이게 되면 뺏기잖아요. 내 목만큼. 그렇게 되면 은 식상운동으로 화운동을 하게 되니까 즉 목에서 목생화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진토는 사라지게 돼요. 진토는. 그러니까 이게 이탈한다는 거죠 여성이나 금전 부분이 이탈하시게 되고 그리고 원래 가장 조심하시는 게이값진일 기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대풀이하면안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항상 어떤 실수가 일어나거나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늘 자기반성 하시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살펴보셔야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렇게 이민년 같은 해가 왔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죠. 이탈 현상이 돈 쓸어 다닌다거나 그렇죠. 특히 6월달 여름 뜨거울 쪽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서 사오미가 언제 들어오냐? 사오미 여름이 양력으로는 5월달부터 들어와요.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달은 6월달이고 사오미 자체가 이렇게 5월, 6월, 7월달에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이이탈 연성이 더 극심해질 수가 있죠. 현금을 쓰지 않고 뭔가 비축을 해놓고 상반기에 8월달 될 때까지는 딱 묵혀놓고 결정을 안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네. 값지는 그거 말고는 따로 드릴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가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보 시작. 자, 가보는 여기도 또 적을게요. 역시 이민년에 오늘 지금 맞이했죠. 이 가보를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상관을 깔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오미에서는 병사 임묘지로 간목이 이제 여름이 되면은 간목의 힘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니까 에너지 자체가 이게 사지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민년은 간목이 간 입장에서는 편인이 그리고 여기서는 비견이, 그리고 걸럭지 환경이 간목일간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즉, 오가, 오화가 임목을 만난 해죠. 우리 여기서 또 삼합의 또 작용이 떠오를 텐데, 인, 오, 술의 인, 오, 즉, 식상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있는 이 그릇들, 또 보시면, 오화 속에 갇혀있는 글자들, 청강 글자들, 병화가 있을 것이고, 식신, 그리고 기토라고 하는 이정제에 청강글자가 있고 정화라고 하는 또 상관에너지가 있죠. 그런데 이 기토라고 하는 정제가요. 여기 입목 속에 무토, 병화, 그리고 감목이 있으면 이 감목이라고 하는 비견하고 갑기압 암압을 해요. 올해 2022년도 들어오면서 식상인 이 화기운이 아주 극을 이루는 거죠. 화, 식상 기운이. 그래서 아주 신강한 갑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식상이 더 이렇게 식상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목화 운동으로 더 가시게 될 거예요. 식상 운동, 뭔가 일을 계속 수시로 뭔가 하려고 그러고 어디 멀리 떠나려고 하시고 시작해 보려고 하시고 뭔가 새롭게 배워보려고 하시고 장사를 시작을 하신다거나, 어, 다른 거 어떤 전환을 하기 위해서 기존 것을 갈아 엎는다거나, 음, 투자를 또 끌어오신다거나 또는 기존 직장생활 자체를 정리를 하시고 나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 볼겠어요라고 본인만의 어떤 사업을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하신다거나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런 결혼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겠네요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랫사람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죠 부하 직원들을 대량으로 내가 도움을 받게 서 채용을 한다거나 또 아이디어를 막 공리해서 스타트업에 동참을 하신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가보일주들의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가보일주분들 자체가 굉장히 촉과 직관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 오화를 깔고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이게 사지잖아요. 신체적으로는 불리할 수가 있겠지만 머리는 굉장히 비상한 분들이있어요 사지 자체가 죽을 사자즉 머리가 굉장히 영리하고 남들보다 두 배, 세 배로 머리 회전율이 높아요. 그런데 약점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결과, 결실 자체가 현실적으로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결실들이 따라오지 않아서 늘 빈번하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런 분들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2022년도에 들어온 해 자체가 식상에 굉장히 화기운이 충만하고 뭔가 내가, 어, 이제 때가 됐어. 이건 뭔가 투잘만 자 해. 이러면서 시작을 막 엄청 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막 무조건 식상운동이 왔다고 해서 이것저것 하시거나 어, 평상시에 꿈꾸지 않았던 과감한 어떤 이동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막 버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번 멈추고 보시는 것이 좋겠죠. 감목의 올해 운 자체가 그렇잖아요. 윗사람들, 즉 그동안 묻혀있었다면, 재하에 묻혀있었다면 드디어 시장에서 내가 관목할 만하게 오픈이 되고 또 홍보를 할수 있는 해라는 뜻도 돼요. 튀는 거죠. 튄다는 거. 그러면 발명하시는 분들, 혹은 연예계에 계신 분들, 그동안 빛을 못 보고 계속 무명생활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홍보는 홍보의 수단으로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그것이 과연 결과로서 끝을 맺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또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재성을 끌고 올수 있는 것인가? 재성을 끌고 오려면 이렇게 확연히 올라왔을 때, 신중하셔야 되겠죠. 잘못하면 몇년 정도 더 데미지가 있으니까 한, 한 3년 정도 가거든요. 잘못 선택하시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선은 암압하는 해가 왔기 때문에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가보 일주 분들은 어찌되었던 간에 이 식상운동으로 인해서 연애도 아주 활발하실 것이고 또 취직활동이라던가 취직도 활발할 것이고 어떤 투자라던가 사람들과의 협업이나 일을 벌이시는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무척 빠를 겁니다. 하는 쪽쪽 뭔가 일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마무리하셔야 되시고 두 가지 벌이실 거 하나만 벌이셔야 돼요. 가보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갑신을 한번 볼게요. 자, 갑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갑신 시작! 갑신일주를 또 뜯어보게 되면 원숭이 글자를 깔고 계신 상황이라서 굉장히 재주가 많으신 분들이시죠. 갑신이 이민년을 맞이했죠. 자, 이건 이제 편관 글자를 깔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절지환경이 됩니다. 갑목일관 입장에서는. 근데 올해가 편인이 정간에 그리고 지지로는 비견이 그리고 걸럭지 환경에 이렇게 놓이는 그런데 인신충이 딱 보이시죠? 글자 보자마자 딱 보이실까요? 인신충 인신충이 보이실 텐데 이 신금을 깔고 있다는 이분들은 재주는 아주 많지만 끝까지 참고 버티는 것이 떨어질 수, 떨어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끈기 그리고 또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굉장히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재주가 많은 대신에 음, 그리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것도 좋아해요 아주 인정도 아주 많으시고 아래에 있는 글자들 한번 보여드리자면 무토도 있고 임수도 있고 경금도 있어요 편관도 깔고 있지만 편인도 깔고 있어요 편제도 깔고 있죠 여기로 넘어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올해 들어온 것이 무토 그리고 병화 그리고 간목이죠 여기는 비견이고, 여기는 식신이고, 여기는 편제죠. 근데 딱 보자마자 지금 보이시는 것이, 이, 이렇게, 이렇게 서로 지금 이제 부딪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재관을 보잖아요, 사주를 볼 때. 내 관이라고 하는 거, 나의 명예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력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이 능력들이 인묘진으로 가는 첫 해란 말이죠, 올해가. 2022년도가. 근데 이 관의 기능인 관기운인 금기운 자체가 올해 이이민년이 들어오면서 뿌리째, 뿌리째 이렇게 뽑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가지 사건사고들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관제, 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거, 대중교통, 주로 자동차 많이 타잖아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시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이 금기운과 해당하는 그 기관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주로 맹장 수술 많이 하시죠. 건강 안 좋으신 분들. 맹장도, 만성도 있고 급성도 있죠. 옛날 저는 만성으로 이제 수술 받았었는데 맹장도 있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장, 또 허파, 우리가 폐라고 하죠. 이 기능이 갑자기 이제 오래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검진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올해 이 갑신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조금 더이 여섯 가지 일주 중에서 더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관이 뿌리째 뽑힌다는 얘기는 이런 어떤 외적인 사건 사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관제 내 조직에서 갑자기 감사가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어, 세금 탈세 어, 법적인 검, 감사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어요. 위법, 탈법 본인의 그 조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통째로 연관돼가지고 상반기에 어떤 세금 관련 문제 아니면 조직의 청빈 문제 청년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값시엔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상황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관제에 함께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아니면 건강이 나빠지진 않았는지 수시로 보셔야 되겠죠. 또 여성분들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편관이 남편이에요. 남편에게 어떤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긴다거나 안 좋은 쪽으로, 또는 본인의 사업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또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이 편관이 자식도 되죠. 내 자식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사랑, 사건, 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실수가 일어나서 법원이나 경찰서에 가야 되는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값시는 여기까지도 하고요. 자, 이제 값술 보겠습니다. 값술 시작. 자, 값술 여기도 더 적을게요. 마지막이죠. 음, 이 술토는 굉장히 마른 흙입니다. 좋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목이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은 땅입니다. 갑술 자체가 편지를 깔고 있는 형태죠. 그리고 갑목이 양지환경에 놓인 상황인데 어, 품고 있는 글자가 신금, 정화라고 하는 뜨거운 또 상관이 있고 이렇게 정관이 신금으로서 그리고 신정무 편제가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민년이 이렇게 2022년도로 청관의 편인 지지의 비견 걸록지 환경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술과 인이 만난거죠. 숨어있는 글자도 또역시또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어보자면 무토 편제 병화 식신, 감모, 비견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 색깔을 좀 다르게 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병신, 합 암압이 이루어집니다. 병신, 합 암, 압 농사를 못 짓는다고 했잖아요. 이 갑술 자체가 이민연을 맞게 되면은 어찌됐든 이것도 이노술 삼합 기능처럼 오를 끌고 오려고 하는게 있고 전체적으로 화기운 즉 식상운동으로 가려고 하는 화기운이 이제 올라와요 화기운이 올라오고 어쨌든 목이 이제 3년 동안 들어오니까 화가 올라오면 결국 이 토기운을 이 술토를 도와줘요 술토를 도와줘요 화기운이 올라오면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좋더라 그랬잖아요. 술토 자체가 좋토기 때문에 화기운 올라와봤자 갑목에게는 도움을 주기 좀 어렵단 말이죠. 갑술 일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치들은 어마어마해요. 특히 여섯 가지 일주 중에서 굉장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목표를 정하고 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바로 영업이 가능한 사람들. 그만큼 엄변이라는 음, 이 말씀씨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최적화되어 있으세요. 그만큼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갑수를주 분들은 확 늘어지면 안 돼요. 게을러지면 안 돼요. 늘 항상 긴장하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되고, 꿈을 위해서 정진하셔야 되고, 그게 갑수를주 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 삶의 테마, 목표거든요. 늘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늘 명분을, 명분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자기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시고 근데 이민년이 들어오면서 이화 자체가 화, 식상의 고지예요. 식상의 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신데 올해 이렇게 식상운동으로 가시게 되면 은 식상운동 가시려고 하는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또, 혹은,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장모님도 되실 것이고, 그리고 부하 직원. 이분들을 내가 계속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 거죠. 교육이나 돌보는 형태로 가시게 될 것이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식상운동으로 어차피 가실 거기 때문에, 식상고지를 갖고 계시지만, 식상운동으로 가시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내 자식에게 신경을 쓸수 있는 결국 식상은 자식이니까 자식에게 신경을 쓰이는 방향으로 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찌되었던 혼자서 막 고분분투하시는 방향이 아니고 이 편재 깔고 계신 분들이 비견의 힘을 모아서 즉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만큼 할머니를 오랜만에 모시게 됐어요. 분가를 했다가 어 같이 모시게 됐어요. 이갑수를쭉 분께서. 근데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금전 문제도 있고 모시기에는 거주 공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 기관에 도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형제분들이 힘을 보태 모아서 어찌됐든 같은 방안을 모색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올해 굉장히 원활하게 생길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간목일간분들 이렇게 갑자부터 쭉 흘러오는 대로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민녀는 크게 나쁜 방향이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분들만 나빠진다고 말씀드렸고 그것도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죠. 목이 지나치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밥그릇을 놓고 경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분들은 이러저러한 방향이 있어서 조심할 건 조심하시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이민의 방향 자체가 힘이 생기고 나에게 중요한 키를 맡기는 것과 같이 드디어 본무대로 올라오는 상황이고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윗사람들의 라이트가 나를 비추어 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음, 이번 올해 운세 부터는 이렇게 그 전년도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했던 좀 넓은 방향에서의 다양한 이론들을 압축해서 전달해 보도록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제목 아래쪽에 클릭하시면 쭉 어떤 세부 내용들이 펼쳐지니까 그거 꼭 읽어보시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2022년도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이 가득가득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운명은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발현하는 능력이 강한 개체이기 때문에 항상 정해져 있다. 무조건 정해진 대로만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한 대로 끌고 가는 것이고 개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사주를 뛰어넘어진 상황들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한 오늘 물러가고요. 또 며칠 있다가 2 0 2 2년도 을목일간 문세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